자,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그 부채 중에서 여러분들 종업원 급여에 대한 사항인데, 종업원 급여는 뭐 퇴직급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급여에 대한 사항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퇴직급여에 대한 사항이니까, 퇴직급여에 대한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그럼 나머지 뭐 급여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문제화 돼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은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에 대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그 확정 급여행 퇴직 기부에 대한 사항들을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그 기존에는 이제 그 관세사나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쪽에서는 문제가 이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계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무사랑 회계사 쪽에서는 계속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를 대비해서 문제를 푸는데 어 간혹 이제 그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뭐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어, 간혹가다 계시는데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의 어떤 스킬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제 생각에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관세사라든가 감정평가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깊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그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이왕이면 그 나오면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이 좀 짧으니까 이거는 사실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파트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공부를 약간만 좀해 놓으시고 뭐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스킵을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어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일반적인 설명을 좀 해볼게요 퇴직급여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에 대한 사항들을 주로 이제 설명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는 퇴직급여 제도라는 건 어떤 거냐 어쨌든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제 지급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뭐냐면 급여라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 그 근로자에 대한 대가가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여라는 건 매년 또는 매달 지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퇴직금은 그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 때 이제 지급이 되거든요. 그때 퇴직금이라는 건 사실은 그1년을 근무하고 또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상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이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이제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회사에서 꼭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줘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회사에서 주고자 한다면 퇴직금을 줄수 있어요. 1년 이하의 어떤 근무자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그,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는 어떤 권리는 자기가 근속을 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이제 지급하게 되겠죠. 그러면 회사에서 지급해야 되는 의무는 두 가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급여라는 의무와 그 다음에 나중에 퇴직금이라는 두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급여라는 거는 매달 또는 어떤 그, 그 퇴직, 아, 잠깐만. 근로 활동이 계속 이제 제공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매달 또는 매년 뭐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그때그때 그때 의무가 이제 완료가 되는 건데 퇴직금은 퇴직할 때까지 계속 쌓이는 거죠. 그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기회형 퇴직급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예전에는 퇴직급여를 지급을 할때 회사에서 퇴직금이라는 걸 쌓아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 그 근로자가 퇴직을 할때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회사가 이제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 근로자를 이제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한다면 그러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회사가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는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직금을 줄 돈이 없는 상황이 되버리는 거예요 근데 장부상에는 퇴직금을 쌓아놨지만 그게 실제로 회사에 남아있는 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회사가 그런 상황이 안되니까 그러면 회사에서는 퇴직금으로 줄 돈이 있으면 만약에 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어 회사가 쌓아놓는다면 그걸 대신 금융기관 같은데 은행이라든가 또는 증권회사 그런데다가 퇴직금을 맡기도록 하고 있어요 예탁을 하도록 이제 맡겨 놓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퇴직자가 나갈 때그 예탁된 그 돈을 빼가지고 나가면 되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쌓아놔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건 아니고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 일단 확정기여형이나 확정급여형이나 어그 시스템은 똑같아요 일단 일단 이 금융 기관에다가 이제 퇴직금을 적립을 해 놓으면 그 퇴직금을 보내면 얘한테 이제 지급을 하게 얘가 이제 퇴직할 때. 그러면 이 기여금 아 저기 봐. 퇴직금을 적립하는 그 돈을 이제 뭐라 하면 기여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여금. 그리고 그 기여금을 은행에 서는 가지고 있다가 회, 그 근로자가 퇴직을 할때그 퇴직되는 시점에 이제 그 돈을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퇴직자가 이제 만약에 퇴직되는 시점, 퇴직하는 시점에 만원 정도가 이제 퇴직금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만원 정도를 이제 기여금으로 이제 쌓아놓겠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 만원을 바로 이제 얘한테 주는 건 아니고 얘가 퇴직할 때 줘야 되니까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그걸 운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운용을 해서 그 운용에 따른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손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운용된 돈이 퇴직금, 퇴직금 지급 시까지 이제 운용이 되고 그 운용된 돈에, 돈을 이제 퇴직자가 나중에 이제 퇴직할 때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이자라도 붙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그 퇴직금 만 원에다가 거기에 대한 운용수익 뭐 이자 뭐 10%가 붙어가지고 뭐천 원이 붙었다. 그러면 그, 어, 얘가 받아갈 돈이 나중에 이제 퇴직했을 때만 원과 그 다음에 운용수익 천 원까지 다 받아가는 것. 즉 이게 나중에 그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모든 어떤 그 운용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원래 원리금까지 받아가는 걸 확정기회용 퇴직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회사에서는 여기다가 만원을 넣으면 회사의 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떻게 됐든 그거는 회사가 책임질 게아니란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나머지 돈은 이제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나쁠 수도 있어요 왜 운용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죠 그러면 이 운용에 따라서 운용을 한다는 걸 근로자가 이제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내 퇴직금을 은행에다가 뭐 예치를 해 놓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 이렇게 니네 퇴직금을 예치해 놓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근로자도 합의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운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확정기여금 같은 경우는 돈을 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의무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회사의 책임 범위는 기여금까지 해요 그러니까 돈을 넣으면 그냥 그걸 이제 비용 처리하고 끝나버리면 돼요 그리고 미래 상황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어떤 위험은 누가 지느냐 이, 그, 근로자가 이제 진단 얘기죠. 그래서 종업원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퇴직금과 그 다음에 운용수익이 저렇게 이제 지금은 여기 예에서는 만, 만 원에다가 거기에 따른 운용수익이 천 원이 이제 붙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 종업원이 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 입장에서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 이게 이제, 종업원 입장에서 결코 뭐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사실은. 미래에 불안한 상황을 자기가 떠앉는 거니까. 그래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라는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회사에 보면은 이제 기여금 적립할 때 비용으로 계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처리가 간단해요.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돈을, 기여금을 예치를 시킬 때 그냥 퇴직급여, 그 다음에 뭐 현금, 이렇게 해서 비용처리하고 끝나버리면 돼요. 자 근데 이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는 어떤 내용이냐. 뭐 여기서 이제 일단 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기여금을 은행에다가 적립을 어, 시켜놓으면 그 돈에 이제 만약에 운용수익이 천원이 붙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어냐 근로자가 퇴직을 할때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 만원을 일단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운용수익 저거는 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회사가 좋네 좋다고 어, 보기는 좀 그렇죠 만약에 그 만원이 여기서 운용을 하다가 9천원으로 빠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회사가 천원을 보태 가지고 여기다 가 만원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로자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나중에 이게 이제 확정급여형 이에요 그래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책임 범위가 여기까지 즉 운용되는 그 자산까지 어, 회사의 책임 범위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상황에 따라서 그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위험과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을 회사가 같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근로자는 퇴직할 때 자기가 받아갈 수 있는 돈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의 대상이 두 개가 있어요 확정급여형에서는 일단 어, 은행에다 예치를 시켜놓은 그 기여금이 있잖아요. 그 기여금은 회사의 자산이거든. 어쨌든 간에 걔한테 어, 종업원들한테 주기 전엔 종업한테 원 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다음에 어, 회사 회사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종업한테 원 나중에 줘야 되니까 또 의무가 이제 동시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을 줘야 되는 의무.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개념만 정확히 잡고 있으면 퇴직급여 확정급여인 퇴직급여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즉, 회사에서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자산과 그 다음에 부채를 동시에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예치를 해놓으면, 은행에서 예금이 늘어나지만, 그 예금은 누구 거냐? 퇴직, 저기 봐.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이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첫 번째, 회사에서는, 어, 미래 퇴직금 예상되는 금액을 어 부채로 이제 계산을 하고 어쨌든 미래에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지금 현재 의무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돈을 노는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자산 즉 예금으로 어, 그걸 이제 사회적 자산이라고 얘기해요 를사회적 자산으로 이제 관리가 돼야 된다 그럼 재무상 대표는 이제 어, 이두 가지가 미래에 예상되는 그 지급액은 지급 예상액은 부채로 이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적립해 놓은 그 자산은 뭐 사회적립자산이라는 자산으로 이제 관리가 되겠죠 그럼 어떨 때는 적립자산이 높을 수도 있고 어 적립을 많이 해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지급될 금액보다 운용수익이 좋아 가지고 내 자산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더 이렇게 클 수가 있고 여기다 작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그 초과분 그걸 이제 순확정급여자산이라고 얘기해요 즉 부채보다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 순이란 말 기억을 해놓으세요 순확정급여자산이에요 근데 반대 상황도 나타날 수 있겠네. 이제 부채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운용수익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어, 그 초과분을 이제 순확정급여 부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과 부채를 같이 관리하면서, 어, 자능이 큰 쪽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에 확정급여 부채라는 걸 이제 표시하겠죠. 이걸 빼는 방식으로. 또는 아까 같은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걸 빼는 방식으로 해서 자산을 계산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를 순확정급의 자산 또는 순확정급의 부채가 될수 있어요 앞에 순이란 말이 붙으면 두 개를 퉁친 거예요 결국 자 그러면 이제 퇴직급여에 대한 어, 내용을 좀 보면 미래 퇴직금 예상액은 이제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할까 이 확정급여 부채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좀 보는데 어, 입사를 하고 그 다음에 3년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3년 뒤에 퇴직을 할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예측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회사에 이제 그 취업을 하는 사람이 취업을 하면서 저는 3년간 뼈를 묶겠습니다. 뭐 이딴 얘기는 못 하죠. 3년간 뼈를 묶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예. 평생 뼈를 묶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냐. 누가, 난일년만 근무할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누가 이제 뽑겠어요. 언제 어떻게 회사에 얼마나 근무할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냐 회사에서는 저놈이 언제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걔가 나갈 때 퇴직금이 얼마가 될까.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부채를 쌓아놔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거기에 대한 어떤 예측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험수리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보험수리적 과정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은 그 보험금, 어떤 그뭐 재해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보험금을 책정을 할때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 확률들이라든가 또는 어, 이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변수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험료를 책정을 하죠. 보험금을, 아, 보험료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뭐 언제쯤 보험금을 타갈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방식이에요. 어, 그래서, 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확정금의 부채라는 걸 이렇게 어,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 어, 종업원들이, 종업원이 이제 근로를 제공할 때는 어쨌든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받겠죠. 그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가지고, 급여를 이렇게 계속 받게 되는데, 급여는 그때그때 지급이 되니까, 그게 이제 비용이 되진 거죠. 근데, 어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웃음> 퇴직금을 이제 받겠죠. 급여가 만약에, 뭐 매년 똑같지는 않겠죠. 뭐 급여를, 어 급여가 이제 인상이 됐더라.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천 원, 그 다음에는 천백 원, 그 다음에는 천 이백 원. 뭐 이런 식으로 인상, 인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급여의 어떤 인상률이 이제 10%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퇴직금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퇴직금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뭐 최종 급여의 뭐 10% 또는 뭐 최종 급여의 뭐 세달치 급여 또는 1년치 급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퇴직금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여가 이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퇴직금이 제 바뀔 수 있는데 이 급여라는 건 지급이 됐을 때 바로바로 바로 비용으로 이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퇴직이 되면 퇴직금을 이제 지급해 줘야 되겠죠 근데 그건 퇴직금이라는 건퇴직금이라는건 어떤 거냐 얘가 1년을 근무하면 거기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아갈 권리가 생기는 거고 또 1년을 근무하면 또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아갈 권리가 생기는 거야. 또 1년을 근무하면 또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아갈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국 퇴직할 때한 방에 다 받아가는 거잖아 이게 이제 퇴직금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그때그때 지급이 되지만 퇴직금은 계속 쌓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럼 이 퇴직금을 이제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할까? 처음에 이제 일단 1년간 근무를 하면 그 1년치에 대한 퇴직금 그걸 이제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퇴직금은 나중에 퇴직할 때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또 이제 1년을 근무하면 거기에 대한 퇴직금 또 1년을 근무하면 또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무는 회사에서는 1년 근무하면 회사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또 1년을 근무하면 또이 전체에 대한 의무가 또 생기는 거고 또 1년 근무하면 이 전체에 대한 의무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퇴직을 할때 전체를 이제 지급하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봤더니, 뭐, 처음에 1년에 대한 퇴직금은 한 400원 정도가 예상이 된대요. 근데 그 400원은 언제 주냐면 이때 주는 거야. 즉, 3년 뒤에 걔한테 400원을 주면, 아, 저 2년 뒤에 400원을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1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2년 뒤에 걔한테 400원을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또 1년을 근무하면 또 이제 추가적으로 450원이 또 생긴 거예요. 1년에 대한 퇴직금. 그거는 당연히 여기서 이제 지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 어, 지나면 또 500원에 대한 퇴직금이 이제 어,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퇴직할 때 지급을 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400원, 450원, 500원은 결국 언제 지급이 되는 돈이냐면 이 3년 뒤에 지급이 되는 거예에요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권리, 저, 걸, 어, 저, 저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어, 1년치에 대한 자기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3년 뒤에 받을 수 있는 돈이 400원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다음에 어, 2년 뒤에 거기에 대한 즉 2년치에 대한 어,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 나이 권리는 두개라판 400원과 450원인 850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3년이 되면 결국 1,350원의 권리를 자기가 획득을 하는 거고 그걸 받아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걸 계산을 할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급되는 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지급이 되겠죠 어, 퇴직시에. 근데 400원을, 4 0원에 대한 권리는 언제 이조공원이 획득을 했냐면 1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어요. 그 반대편에서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재무상태를 이제 첫 번째 년도의 재무상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사, 400원을, 400원을, 어, 년 뒤, 아 2년 뒤에 이제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400원은 2년 뒤에 지급이 되니까 지금 현재 시점의 가치로 따져보면 400원은 아니겠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 이자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현재 가치로 계산된 부채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 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그러면 330원을 여기서 이제 부채로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그 330원은 2년 뒤가 되면 4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산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퇴직급이라는 비용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왜냐하면 1년이 지났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이 획득을 했고 그걸 가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무가 생긴 거니까 그죠 근데 이 앞에 거는 지금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아직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결국 이 퇴직급여 330을 계속 쌓아서 400원이 만들어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 저 이자율에 따른 이자만큼이 적립이 계속 이루어지면 400원이 되겠죠 결국 10%로 할인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400원이 되는 거고. 결국 이렇게 이제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제 4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50원을 볼까요? 두 번째 기간에 대한 퇴직금.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걔가 생기는 거예요. 자, 1년 동안 또 근무를 한다. 그러면 그두 번째 연도에 대한, 즉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이 450원 만큼 종업원이 거기에 대한 권리를 가득을 하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450원은 1년 뒤에 지급되는 돈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의 가치로 따져 보면 저게 409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450원을 나중에 회사가 적립을 시켜놓면 으 그걸 가지고 돈을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맨 나중에 이제 또 3년을 근무를 하면 거기에 대한 그 퇴직금에 대한 권리. 500원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퇴직을 하니까 여기서는 그 500원이 그대로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퇴직 시점에 500원, 450원, 400원 이세 개의 합계를 종원한테 지급하면 될 거야 이게 이제 퇴직급여제도 즉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퇴직급여 부채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1년치, 즉어 여기서 이제 보면 자, 1년에 대한 퇴직금 지급해야 될 금액, 그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일단 자, 그래서 그걸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를 계산해 줘야 돼.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부채로 이제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비용이 되는 거고, 자, 이제 또 1년이 지나요. 그럼 그 1년에 대한 퇴직금 409원만큼이 또 이제 생기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에 걔한테 줘야 되는 330원에 대한 이자가 또 이제 붙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세 번째 년도, 그러면 세 번째 년도에 보면 3년도 치에 대한 퇴직금 이제 또그 사람한테 가득이 돼요. 그리고. 409원에 대한 이자, 363원에 대한 이자가 또 이제 붙겠죠. 그럼 결국은 전체 합계가 1,350원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확정급여 부채로 이제 계상되는 금액을 좀 보면 이제 부채로 쌓아 놓은 거죠. 쌓아 놓으면서 이제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연도에서는 3 3 0원만큼 이제 부채를 계상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도를 보면 추가적으로 이제 409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부채 여기서는 부채에, 그,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누적액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엔 330원 만큼 늘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는 409원 만큼 또 이제 추가로 늘어난다.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도에는 또 500만큼 또 추가로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건, 두 번째 연도에는 또 뭐가 생기냐. 이제 이자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자, 이자 부분이 이제 생긴다. 부채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 돈은 퇴직금으로 지금 할 돈이기 때문에, 퇴직급이라는 비용으로 이제 계산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33원만큼 이자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생긴 409원에 대한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63원에 대한 이자가 또 이제 마지막 연도에 또 생기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같이 거기에서 이제 퇴직금을 지급할 돈에 추가가 되겠죠 이걸 다 합하면 1,350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 얘네들을 부채로 계속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쵸? 그래서 그래서 그렇죠? 이건 이제 단기 근무 원가라고 얘기해요. 330원, 1년치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연도에 대한 권리. 그게 이제 단기에 그 사람이 얻어간 권리예요. 그걸 단기 근무 원가라고 래요4 0 9원세 번째 500원. 이게 단기 근무 원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3원, 37원, 41원 얘네들은 이제 이자 원가가 되겠죠. 사실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퇴직금으로 지급할 돈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는 비용으로 이제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비용으로 계산되는 금액들이에요. 얘네들이. 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시험 문제에서 단기 근무원가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요번 기회에 근무를 해서 획득한 요번 기회의 권리라고 생각하실 때돼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만큼 의무가 이제 발생이 된 거고. 그죠? 회계체를 좀 보면, 어, 첫 번째 이제, 어, 단기 근무원가를 이제 계산을 할 때, 1년, 1년이 지나서, 그럼 퇴직급에 330, 그 다음에 부채 3 3 0 잡겠다는 얘기에요. 자, 두 번째는 또 마찬가지. 단기 근무원가만큼 퇴직급여를 계산을 하면서 부채를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이자 늘어난 부분이 있겠죠? 그 이자 늘어난 부분도 마찬가지 퇴직급여로 해서 부채를 늘려주면 돼요. 그럼 결국 두 번째 연도까지 쌓인 부채는 330 플러스 409 플러스 3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퇴직급여라는 걸 계산을 하고, 그 퇴직급여 부채는 결국은 어, 계속 쌓이면서 이제 늘어나겠죠? 처음에는 330, 두 번째는 772,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50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웃음> 결국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오, 움직일 거야, 얘네들이. 나중에는 1350원을 걔한테 주면 되니까. 그죠? 이게 이제 퇴직급의 부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퇴직급의 부채에서는 단기 근무원가라는 게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단기 근무원가로 계산된 그 금액에 대한 이자가 또 이제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 지급이 될 때, 퇴직급의로 쓰면서 지급이 되면 되겠죠, 뭐.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1년 근무했을 때, 어 330원, 걔가 이제 3년 뒤에 이제 어, 퇴직을 할것 같았어요. 그 330원 계산을 했단 말이야. 자, 2년째가 됐는데, 2년째가 됐는데, 걔가 보니까 급여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어요. 또는 얘가 2년 뒤에, 또는 2, 어, 2년째가 되면 1년이 1년 되는구나. 1년 뒤에 퇴직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회사에서는 얘가 한 5년간 더 근무를 할것 같아, 보니까. 그럼 예측치가 달라지겠죠. 예측치가. 예측치가 달라지게, 되, 예측치가 달라지게 되면 단기 금무원가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음. 그러면 죠그 그런 경우에 차이가 생기겠죠.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 상황을 다시 보니까 여기서 어 퇴직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퇴직을 할것 같아. 그러면 결국 그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재측정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예측치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기타포가손익으로 인식을 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이 퇴직금이라는 건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예측치가 아주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매번 거기에 대한 예측치를 평가를 해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제 1년 뒤가 됐을 때 상황 그 다음에 2년 뒤가 됐을 때 상황 거기에 따라서 이한테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의 현재 가치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했던 금액과 차이가 생기게 되면 그거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재측정손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재측정손익은 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 퇴직급여 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측정손익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을 하고, 여기서 이제 늘어나는 거있으니까확정급여 부채라는 걸 추가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기금 출연되는 그 사회적 립자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퇴직급여로 줘야 되는 돈이 얼마였냐면, 처음에는 330만큼 그 사람이 그, 거기에 대한 권리를 가득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도에는 이제 772원만큼, 세 번째 연도에는 1,350원만큼. 그러면 그만큼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 적립을 해 가지고 그 자산이 결국에는 1,350원이 되면 그거 주면 끝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1차 연도에 330원을 적립했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그 적립된 그예금의 이자율이 똑같이 10%라면 즉 어, 걔한테 퇴직금으로 퇴직금으로 계산해 해, 퇴직금으로 계산한 금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10%로 계산해 가지고 어 거기에 대한 어떤 이자 요소를 계산을 했었죠 자 그게 적립자산에도 똑같이 정,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면 그러면 330원 일단 적립을 해 놓으면 그 적립된 돈은 이자가 붙어서 363원이 될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번째 연도에두 번째 연도에 걔가 가득한 409원만큼 또 이제 적립을 해 놓으면 그럼 그만큼 또 올라가겠죠. 그럼 772원이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10% 이자가 붙으면 또 이제 증가를 할 거야. 죠. 그렇죠? 이자 수익만큼 850원이 돼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연도에 500원만큼 적립을 해놓으면 그럼 돈이 어떻게 되냐. 1350원이 돼요. 결국 내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 1350원을 걔가 퇴직할 때 지급하고 나면 끝나는 거야. 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다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회계처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자산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부채도 있고 그리고 그두 개를 다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이제 회계처리를 보면 일단 적립을 할때 현금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산으로 이제 적립을 하고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서는 그만큼 자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자만큼 붙었으니까 그리고 그 돈은 결국 어디에 쓸 거냐면 퇴직급여 줄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자 수익만큼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게 <웃음> 자산에 들어가면서 자 그다음에 이제 단기 근무 원가 당연히 현금이 지급 어 저기 봐 이번에 적립된 금액 적립된 금액은 현금이 지급되면서 그만큼 어, 자산을 늘려주겠죠 단기 근무 원가만큼 적립을 해야 되냐 그걸 아니에요 사실은 적립은 회사의 자유니까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어요. <웃음>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재측정 손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재측정 손익이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천 원을 내가 예치를 해놓으면, 그게 나중에 이자율 10%가 붙어가지고, 1년 뒤에 천백 원을 걔한테 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천원 이자율 10%, 수익률 10%인, 그러한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을 해놓으면, 나중에 천 원만, 어, 천 원만 넣어놓으면, 나중에 천백 원이 돼서, 그, 걔한테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금융 상품에 대한 수익률이 10%가 안될 수도 있어요. 8%? 이렇게 나왔다. 그럼 나중에 줘야 되는 돈이 차이가 생기겠죠. 또는 수익률이 너무 높아졌다. 15%. 그러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회적립 자산에서의 재측정 손익이 되는 거야. 실제로 금융 자산에서 발생되는 그 어떤 그 수익률이 그퇴직급여 부채에서 계상되는, 퇴직급여 부채로 계상된 금액에 대한 이자, 요소보다 차이가 생겼을 때 그렇게 되면 그 금액 최종적으로 어, 그 쌓여 있는 금액이 차이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자로 퇴직급여로 해서 그 퇴직급여로 계산된 것에 대한 이자는 10% 붙었는데 내가 그돈 어, 주려고 정립해 놓은 자산에서는 8%밖에 이자가 안, 안 붙었다면 2%만큼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나중에 사회적립 자산에 대한 재측적 요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립 자산은 기본적으로 어, 이자 요소, 즉, 어, 확정 급여 부채로 계산된 금액, 거기에 대한 이자 요소만큼 사회적임 자산에도 똑같이 붙어야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회계학에서는. 근데 실제로 그게 안 됐을 때는 거기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임 자산의 이자, 이자 요소, 이 이자 수익은, 이자 수익은 확정 급여 부채를 계산할 때 했던 할인율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줘요.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재무상태에서 보면 사회적 자산과 그 다음에 확정급여 부채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 거기에 차이만큼 우리가 이제 순확정급여 자산이라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사회적 자산이 크다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어, 문제를 어, 일반적인 설명을 이제 다 드렸어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2번 문제. 부채는 31번까지 해서 부채 사채에 대한 사항들까지 다 문제를 풀어봤죠. 이거, 종업원 급여를 따로 띄어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 여기를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종업원 급여 쪽을 한번 보셔도 된다 해서 이렇게 따로 띄어놓은 거예요. 문제는 몇 문제 안 되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썸머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같이 이제 넣는 거니까 필요하시다면 보시고, 아, 만약에 이 부분은 사실 내가 이제 보기에 좀 버겁다. 그러면 보지 않으셔도 돼요. 자, 첫 번째, 17년도 이제 세무사 문제에서 보면 자 세무의 확정급여 제도와 관련된 2001년도 자료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할 퇴직급여 관련 비용. 그러면 퇴직급여 비용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음. 자 보니까 확정급여 채무에 대한 사항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임자산이 나왔어요. <웃음> 기초의 어, 확정급여 채무로 이제 15만원 정도 있었고 사회적 임자산은 이제 12만원 정도 있었고 단기 근무원가 의 이자 비용 우리가 이제 보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과거 근무원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이따가 볼게요. 그다음에 퇴직급여 지급이 됐대요. 그 다음에 재측적 요소가 있네. 이 재측적 요소가 우리가 처음에 기초에 예상했던 예측치하고 달라지는 금액, 기말에. 그걸 재측적 요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도 마찬가지. 어, 기초의 금액이 있었고, 여기서 이자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적립자산을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퇴직금을 지급됐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될 때는 보시면, 이하고이하고 이하고 금액이 똑같죠. 왜냐면 사회적립자산에서 예치금을 빼주면서 부채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얘가 이제 가을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이제. 자, 확정급의 부채를 먼저 볼게요. 자, 기초금액은 15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단기 근무원가라는 게 나왔죠. 자, 단기 근무원가는 요번에 1년 동안, 어, 회사, 어, 저 종업원이 회사에 이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자기가 받아갈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얻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게 이제 단기 근무원가야. 그럼 그만큼 종업원이 거기에 대한 권리를 얻었다면 회사에서는 그만큼 의무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의무를 비용으로 계산을 한다. 그 시점에. 그래서 25,000원에 대해서 퇴직급여와 그 다음에 확정급여 부채라는 걸로 이제 계산을 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계산하면서 부채를 같이 25,000원을 계산을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초에 있던 금액에 대한 이자가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채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이자 비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5,000원만큼 여기서 10%가 보네 15만 원에 대해서 어1 5 0 0 0원이 붙었으니까 퇴직 급여가 이제 똑같이 계산이 되면서 부채를 계속 더 쌓는 거죠. 15,000원하고 그다음에 부채 15,000원. 그래서 이자 비용이 나왔을 때 마찬가지 우리가 단기 금무원가처럼 퇴직 급여를 늘려 늘러, 부채를 늘려 주면서 비용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퇴직자에 대한 퇴직 급여에 대한 비용 계산 이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자그 다음에 이제 과거근무원가 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거근무원가가 음, 만약에 어떤 회사가 지금까지 는 확정급여 제도를 가입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확정급여 제도 라는 걸 내가 하고 싶어 그래 가지고 가입을 했어요 <웃음> 자 그러면 가입되는 시점에 종업원들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그 금액을 우리가 이제 미래에 지급할 금액에 대한 현재가치를 계산해서 그거를 퇴직금이라는 부채로 이제 쌓아 놔아야 되겠죠 기존의 종업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 다 쌓는 거예요. 그죠? 확정급여, 이제 앞으로는 확정급여 채무에 대한 상황이 이렇게 쭉 증가하겠죠. 뭐 퇴직금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늘어나는 상황이 많이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만약에 예전부터 퇴직급여라는 확정급여제도라는 어떤 제도에 가입을 했다면, 했다면, 이 정도를 아마 쌓아놓고 있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했다면 계속 쌓아놓은 금액이 있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요번 기회에 추가로 이제 단기 근무원가 이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과거부터 쌓았다면 요만큼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늘려가지고 또 이렇게 늘어나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거를 과거 근무원가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 단기 근무원가는 요번에 그 퇴직자들, 즉, 어, 종업원들이 이번 연도에 가득한 퇴직금에 대한 권리고, 그 다음에 그 이전부터 가득한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요번에 다 쌓아야 되니까, 그걸 과거 근무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렇 그래서 이 과거 근무원가도 마찬가지 확정급여 부채를 늘려주면서 비용처리 못했던 걸 같이 해줘야 되겠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과거 근무원가는 항상 증가를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확정급, 아, 확정급의 제도를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계속 퇴직금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근데 요번에 급여 제도가 변경이 되거나 또는 퇴직금에 대한 어떤 제도가 변경이 됐어요 예측치가 달라질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 금액이 이렇게 변동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예전에 쌓아놨던 퇴직급여에 대한 사항들이 변동이 돼서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너무 많이 쌓았다는 얘기죠 그, 그것도 마찬가지 과거 근무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퇴직급여의 부채를 줄여줘야 되겠네 이때는 그렇죠 그래서 과거 근무원가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어, 과거 근무가과 늘어난 즉 플러스 요소였으니까 여기서는 퇴직급이라는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주면서 부채를 이제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5천 원만큼 음, 그만큼 부채를 늘리면서 비용을 계산해 줘야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이 지급이 돼요 퇴직금 지급이 되면 회사에서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적립된 금액이 있으니까 예치금 네가 빼가라 그리고 회사에서는 부채를 줄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 지급이 되면 확정급여 부채라는 게 사라지고,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자산, 즉 예금 묻어놨던 그 돈이 이제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0원, 그 다음에 3,000원 이렇게 빠져나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재측정 요소가 있어요. 자, 이제 2년, 어, 요번 연도까지, 1년도까지 이렇게 쭉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요번 연도 말에 앞으로의 상황을 다시 판단해 본 거예요. 그래서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해서 지금 어, 있는 사람에 대한 퇴직금이 어떻게 될까를 다시 산정을 해 보니까 기존에 예측했던 거가 좀 다르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측치가 바뀌었대요 현재 가치가 바뀌었대 자 그렇게 되면 재측정 요소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재측정 요소가 마이너스 였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문제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죠 과로로 그러니까 재측, 재측정 요소가 마이너스 라는 얘기는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래서 확정급여 부채를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기타 포괄손익을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측정 요소가 발생이 됐을 때 여기서는 마이너스 재측정 요소였으니까 확정급여 부채를 줄이고 기타 포괄손익이 이제 늘어나게 되겠다. 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이제 쭉 하면 확정급여 부채에 대한 기말 잔액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럼 여기서 확정급여 부채에 따른 비용을 한번 보면 이 회계처리에서 비용이 나오는 것. 뭐가 있냐? 얘네들이 이제 비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단기 근무원가, 이자비용, 그 다음에 과거 근무원가, 여기서는 이제 확정금, 아, 퇴직급여를 늘려주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만큼 비용이 늘어났겠네. 그죠? 자,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보면 기초에 얼마가 있었냐? 15만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단기 근무원가가 발생이 되니까 그만큼 증가했겠죠. 2만 5천원 만큼. 그 다음에 이자비용이 발생이 됐어요. 그만큼 또 증가했겠네. 그 19만원. 과거금모원가가 여기서는 증가하는 과거금모원가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증가했을거야. 자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이 지급이 되면 어떨까요? 그걸로 이제 돈을 줘야 되니까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19만 2천원이 된 상황에서 미래 상황에 따른 예측을 해보니까 19만 1 4 0 0원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차이만큼 재측정 요소가 발생이 된다. 상황은 이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상황은. 그래서 여기서는 비용이 얼마가 계산이 되냐. 확장금액 부채에서는 45,000원 만큼 비용이 이제 계산이 된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입자산 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기초에 자산 12만원 만큼 넣어놓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12만원에서 이자가 12만원 만큼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럼 이자 수익은 결국 내가 줘야 되는 돈을 내가 그만큼 안 줘도 되는 거니까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자산이 늘어나면서 퇴직급여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용이 이제 줄어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수령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치했다는 얘기예요. 사회적립자산, 어, 다시 예치를, 3만 5천 원만큼 예치를 하고 그만큼 이제 현금이 빠져나갔겠죠. 뭐.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이 됐을 때. 아까하고 똑같죠. 이거는. 사회적립자산이 빠져나가면서 채무, 확정급여 채무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그만큼 3천 원만큼 줄여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재측정 요소가 나왔는데, 여기서 재측정 요소는 플러스 재측, 재측정 요소가 됐죠. 사회적 자산이 늘어났겠다. 그죠? 그래서 500원 만큼 늘어나면서 그걸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적유 자산의 기말 잔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똑같이 한번 봅시다. 기초에 얼마 있었냐면 12만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기초금액에서 이자가 붙어가지고, 12,000원만큼 붙어서 132,000원이 됐고, 거기다가 추가로 적립을 했다 이거죠. 35,000원 적립을 해놓으니까 167,000원이 됐대요. 자, 그걸로 퇴직금을 줬어요. 3,000원만큼 빼니까 164,000원이 된 상황이에요. 자, 근데 보니까 어떻게 했냐? 재측정을 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이제 공정 가치예요. 여기서는 내, 내가 자,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공정 가치를 측정을 해보니까 164,500원이 되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500원 만큼 재측정 요소가 나온 거죠. 요거, 요거.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사회정립 자산에 대한 기말 잔액은 16만 4천 5백 원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비용 요소를 한번 볼까요? 보니까 퇴직급여라는 비용이 있는데, 이자 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줄여주는, 어, <웃음> 비용이 나왔어요. 저만큼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결국, 이 확정급여 부채와 사회적립자산을 통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얼마냐? 45,000원에서 12,000원을 뺀 33,000원이 되더라 이거야 그렇죠? 복잡하게 이렇게 회계처리를 통해서 그림까지 그려서 모양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만 보면 되겠죠 그렇죠? 문제를 풀 때는 오히려 더 간단해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문제를 풀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보면 비용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단기금 모원가는 비용, 플러스에요. 이자비용, 비용이에요. 과금 모액가는 플러스, 과금 모액가는 비용이에요. 자, 이자 수익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비용 쪽에서는.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사실은. 여기서 기말자랑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문제는 오히려 더 간단할 수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어, 문제를 풀수 있겠죠, 사실은. 자, 그럼 이제 어, 3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간평이 채택하고 있는 확정급여 제도와 관련된 자료인데 자 보니까 확정급여 채무 계산 시 적용하는 할인율이 5%래요. 이건 이제 그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기초의 확정급여 채무 현재 가치가 70만원 그 다음에 기초의 사회적 자산의 공정가치가 60만원 이건 이제 부채에 대한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근무 원가, 그 다음에 사회적 자산 기여금 출연 그다음에 퇴직금 지급액, 그다음에 기말에 자산의 공정 가치, 그다음에 기말에 순 확정 급여 부채, 부채 자 여기서 이제 순이란 거, 보세요 어, 확정 급여 부채에 대한 기말, 기말 자산이 아니에요. 저거, 음. 자그럼이걸 이제 정리해 볼까요? 확정 급여 부채와 사회적인 자산으로 정리를 해 보면, 어, 일단 기초의 확정 급여 부채, 그다음에 사회적인 자산 두 개로 쪼개고, 단기 근무원가. 여기 부채를 늘려주는 요소죠. 그 다음에 기여금 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예금으로 들어가고 사회적임자산이 늘어나겠네. 그죠? 퇴직금 지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채 없어지고 예금 없어지겠지.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임자산의 공정가치. 기말에 사회적임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해 보니까 67만원 정도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겠죠. 일단 기초에 어 확정급여 채무하고 그다음에 기초의 사회적임자산을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자 단기 금번가는 어디에 들어가냐? 확정급여 부채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자비용이 될 거야. 아, 자, 그 퇴직급여가. 그다음에 사회적임자산을 어, 기여금을 추정하게 되면 사회적임자산이 늘어나겠죠. 그럼 퇴직금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다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퇴직금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빠지겠고 여기서 이제 이너세가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서 도 마찬가지 지급액만큼 없어질 거야. 그죠? 둘다 이제 없어지는 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말에 보니까 공정가치가 67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까? 자, 이걸 보니까 기말에 확정급여 부채에 대한 현재 가치 아직 몰라요. 근데 기말에 사회적 입장상의 공정가치가 67만 원이래. 그리고 순확정급여 부채가 어, 10만 원이래요. 부채가. 자, 그러게 되면 어디가 더 크단 얘기예요? 부채가 더 크단 얘기예요, 지금. 음. 그러니까 결국 67만 원이 지금 공정가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얘가 얼마만큼 10만 원이 더 크단 얘기예요. 즉, 저기선 77만 원이 되겠네. 그래서 이 확정급여 부채에 대한 현재가치 금액을 이걸로 이제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거는 77만 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자료에서 나오지 않은 게하나있네 이자 유은 나왔지만 이자 비용은 얼마다 안 나왔죠. 그래서 이자 비용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70만원. 기초에 가지고 있던 70만원에 대한 5%. 그 다음에 이자 수익도 마찬가지. <웃음> 동일한 수익이 나와야 되니까 5% 적용을 해서 60만원에 5%, 3만원. 그래서 이자 수익이 이제 발생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놓으면 이제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재측정 요소랑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직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웃음>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전에 잔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기말 공정 가치를 측정하기 전에 잔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그 차이만큼 재측정 요소가 나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확정급여 부, 아, 채무에 대한 변동을 좀 보면 기초에 이제 70만원 있었죠. 70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근무 가가 발생이 됐으니까 그만큼 늘어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비용을 볼게요. 이자 비용만큼 그만큼 또 늘어나겠죠. 음. 그 다음에 퇴직금을 줬어요. 재채기만큼 떨어지겠지. 그름면 그렇죠? 이제 계속 보 아까도 이제 우리가 봤었죠. 전문제에서도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잔액이 얼마나 74만원 남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현재 가치가 얼마예요? 측정을 해보니까 기말에 77만원이죠. 두개 차이만큼 뭐가 생기는 거요 재측정 요소가 생기는 거야 그죠? 보니까 나중에 현재 가치를 계산해 어, 측정을 해보니까 요만큼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타 포괄손익으로 계산이 될 금액이 되겠죠. 여기서는 재측정 요소가 어떻게 되는가? 부채를 늘려줘야 되겠죠? 어. 그러니까 부채금액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이 반대편에 이제 계산이 될거예요 자, 확정급여 채무에 대한 상항을 받고 <웃음> 거기에서 이제 단기 비용을 이제 찾아보면 단기 비용이 뭐가 될까요 단기근무원가 퇴직급여 확정급여 채무 늘려주는 거죠 이자비용 퇴직급여 확정급여 채무 늘려줄 거야 <웃음> 자 퇴직금은 어떻게 되죠 퇴직금은 사회적금 자산이 빠져나가면서 부채가 없어지는 거죠 비용으로 계산이 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재측정 요소는 기타 포괄손익에 인식이 되니까 결국 여기서는 단기 비용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이자 비용하고 그다음에 단기 근무원가두 가지가 되겠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포괄손익 저만큼 즉 기타 포괄손익은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돼요 부채가 늘어나니까죠자 사회적 자산의 변동을 볼게요 6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기여금을 출현을 하겠죠? 그만큼 늘어나길거야 그다음에 이제 이자 수익 늘어난 부분이 있죠. 어, 3만원 만큼 음. 그럼 72만원이 돼요. 자 그리고 퇴직금을 줬어요. 지급을 하게 되면 그만큼 줄어들겠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잔액을 보니까 65만 2천원이에요. 근데 기말의 공정가치를 보니까 67만원이야. 재측정 요소가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만큼 기타포가손익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여기서는. 아까 부채가 늘어날 때는 기타포가소닉이 마이너스에요 근데 여기서는 자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타포가소닉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플러스 기타포가소닉 18,000이 생기겠네 자 퇴직급여 쪽에 어, 단기 비용에서는 이자수익만큼 퇴직급여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단기 비용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 다음에 기타포가소닉은 여기서 플러스가 생기고 <웃음> 그래서 단기 비용은 7 8 0 0 0 원이 되겠고요. 기타 포괄 손익은 마이너스 1 0 0 0 원이 돼요. 자 이전 문제하고 흐름은 똑같아요. 흐름은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할 때 이전에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거기까지 줬지만 여기서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 외에는 뭐 나머지 사항들은 다 똑같죠. 기타 포괄 손익이 늘어나는 경우 또는 줄어드는 경우 부채를 늘리면 기타 포괄 손익이 마이너스가 되고 자산을 늘리면 기타 포괄 손익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웃음>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번 잠깐 볼까요? 첫 번째 3만원은 기타포괄손익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확정급여 채무가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18,000원은 사회적입자산이 늘어나면서 기타포괄손익이 늘어나겠죠 이게 이제 합쳐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회계처리가 나올 거예요 결국 여기서는 기타포괄손익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12,000만큼 계산이 되겠죠 자, 3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확정급여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관세가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는 지금 얼마에 70만 원이 돼요. <웃음> 초에 그다음에 1년도에 인식한 단기금 모가 어, 확정급여 채무 늘려 주는 거네. 그다음에 사회적립 자산에서 지급된 퇴직급 퇴직급여. 이거는 사회적립 자산 없어지고 어, 확정급여 채무 없어지고 그다음에 어, 주관세가 확정급여 채무 계산 시에 적용한 이자율은 10%래요. 그럼 그걸로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계산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확, 어,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가 85만원. 이거는 이제 기말에 측정을 해보니까 85만원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확정급여 채무에 대한 보험수적 손익 즉 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얼마나 이거예요. 이 확정급여 채무에 대한 보험수적 손익이 재측정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뭘 물어봤냐? 이것만 물어본 거예요. 사회적립자산과 해가지고, 어, 어, 재측정 손익이, 순 재측정 손익이 얼마가 되냐?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확정급의 채무 쪽에서 나오는 재측정 손익이 얼마냐? 이거, 물어, 이거 물어본 거죠. 사회적립자산까지 물어보려면, 사회적립자산의 기초금액,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의, 뭐, 변동, 기말 공정가치, 이런 것도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확정급의 채무에 대한 사항만 물어본 거야. 그래서 현재 가치를 일단 보면 기초의 확정급여 부채는 얼마냐면 7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근무원가 발생이 됐죠 저 단기 근무원가 만큼 확정급여 채무가 늘어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퇴직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음. 그 다음에 할인율 10%래요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됐겠네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정리해보면, 음. 이런 사항들이 나온 거죠. 음. 그럼 그려볼까요? 기초금액은 70만원. 단기금 모험가는 15만원이 발생이 됐어요. 음. 그리고 거기다 회계처리는 퇴직급여 15만원 확정급여 채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자비용. 퇴직금 지급을 먼저 볼까요? 음. 이거는 사회적용 자산이 이제 빠져,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그만큼 어, 줄어들게 되겠고요. 그럼 이제 76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비용만큼 어떻게 되죠? 늘어나겠죠? 확정급여 채무가 늘어나고, 그러면 증가를 할 거야. 7만 원만큼. 그럼 결국 여기까지 해놓으면 확정급여 채무는 83만 원이 된 상태고, 현재 가치가 얼마였냐? 85만 원이었대요. 기말에 측정된 현재 가치가. 그럼 그만큼 재측정 요소 2만 원만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기타포가손익이 나오겠네 왜냐면 부채를 늘려줘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죠그 여기서는 2만원이다 단순하죠 문제가 음. 그래서 기타포가손익 그 다음에 확정급의 채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음. 자 3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순확정급여 부채 계산 시 적용을 할 이유는 5%래요. 그 다음에 사회적자산의 공정가치는 55만 원이고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는 50만 원이래요. 기초시점에. 그 다음에 1년도에 단기금 보험가 7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조금 원한테 10만 원의 현금이 사회적자산에 지급이 됐다. 퇴직금 지급액이네. 그 다음에 적립을 65만 원 했대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는 135만 원이었대요. 그 다음에 보험수지적 과정을 반영한 2001년 말 확정급의 채무는 120만 원. 이게 이제 기말에 현재가치를 내기 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말이 하나 나왔는데 순확정급의 자산의 자산인식 상한금액은 각각 기초에는 5만 원, 그 다음에 기말에는 1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상한금액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우리가 이제 확정급의 제도에서 보면 은행에다 예치를 해놓으면 <웃음> 그 예치금을 누가 종업원이 퇴직할 때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예치금에서 그 어떤 운용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 조금한테 지급하고 남는 돈 회사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제도적으로 얼마까지만 니들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묶여있다면 묶여있다면 그 이상은 내 자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뭐냐면 자산 인식 상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줄 돈이 지금 천원 있고 내가 예치를 해놨는데 그 예치금이 오천 원이 돼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제 떠버린 거죠. 근데 거기서 내가 실제로 빼갈 수 있는 돈은 4천원 밖에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퇴직금 지급할 부채 1,000원, 그 다음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 4,000원. 두개 차이만큼, 3,000원이 순확정금의 자산이 되는 거야. 실제로, 어 부채, 아, 저 자산의 공정가치는 5,000원이지만. 그게 이제 뭐냐면 그 3,000원이 자산 상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그냥 얘기를 해 놓은 거고, 사실 이게 복잡한 어떤 제도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야 돼요. <웃음> 자 그래서 사회적자산의 공정가치는 일단 기초에는 55만원 그 다음에 어, 채무는 50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기 근무원가가 일단 채무를 늘려주겠죠 70만원이 예. 그 다음에 퇴직금 한저퇴직 그거는 각각 거기서 빠질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산이 적립이 되면 적립액 어, 사회적자산 늘어나겠고요 기말에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135만원 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채는 120만원 이었대요 자, 일단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건 부채가 기말 측정되는 금액이 120만원이면 어쨌든 이거만큼 이것만, 쌓아야 되잖아요 재측정 요소 이제 반영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임자산 공정가치를 보니까 135만원 두개 차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15만원 만큼 차이가 나죠 자산인식 상한은 얼마죠 지금 10만원이죠 근데 여기 차이는 지금 15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자산으로 쌓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3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산의, 어, 자산인식 상한 금액이 10만 원이 정해졌기 때문에. 기초에는 그게 적용이 됐어요. 기초에는 공정가치가 지금 55만 원이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가 50만 원이죠. 자산인식 상한이 기초에 얼마였냐면 5만 원이었거든요. 거기까지 딱 적용이 된 거야. 그죠? <웃음>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사회적립자산을 먼저 볼게요. 자 기초에 얼마 있냐면 55만 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적립을 65만 원만큼 이제 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지급이 됐겠네 10만 원, 110만 원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빼먹으면 안 되죠. 이자 55만 원 기초 금액에 5% 적용을 해서 27,500원만큼 이자가 이제 늘어났을 거야 이자 수익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112만 7,500원이 돼요. 자 확정급여 부채를 이제 봅시다. 기초의 금액이 얼마냐면 50만 원이었어요. 그다음에 단기 근무원가가 70만 원이었고요. 그러면 결국 120만 원 지금 쌓여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퇴직금이 이제 지급이 되면 10만 원만큼 빠지겠죠. 110만 원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빼먹으면 안 돼요. 이자비용. 그래서 기초 금액에 50만 원에 5% 적용한 2만 5천 원만큼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112만 5천 원이 돼요. 일단 기말 공정 가치와 현재 가치 측정하기 전 금액이죠.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단계 손익을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서는 단계 손익이 뭐가 나오죠? 이자 수익이라는 플러스 즉 비용이 아닌 수익이 나오죠. 그다 이쪽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단기근무원가라는 비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 이자 비용이 있네. 이자 비용. 그래서 결국 단기손익은 69만 7 5 0 0 원이 감소하게 되겠죠. 다 퇴직급여로 계산되는 금액이에요. 퇴직급여 증가 퇴직급여 증가 퇴직급여 감소. 그렇죠. 다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증가 감소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단기손익을 일단 구했어요. 69만 7 5 0 0 원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하기 전에 금액이 사회적인자산이 1127500이었고 그다음에 확정급여 부채가 1125000이었어요. 이 상태인데, 근데 사회적 자산의 공정가치가 얼마냐면 135만 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럼 거기까지 재측정 요소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 부채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 120만 원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개 차이, 즉 어, 공정가치와 현재 가치만큼 계산을 했을 때 두개 차이가 순확정급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한도가 10만 원이래요. 이게 자산인식 상한이 되는 거죠. 결국 이두개 차이 15만 원을 다 계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순확정급의 자산은 10만 원만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결국 어디까지 자산을 계산할 수 있냐? 130만 원까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해주면 결국 자산에서 기타포가손익 증가하는 금액은 이 차이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 쪽에서, 부채, 부채의, 어, 저, 증가액, 즉, 기타 포가손익 감소액이 되겠죠. 그 금액은 요 금액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그, 자산인식 상황은 그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음. 그니까 딱그 정도만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산인식 금액을, 어, 우리가, 어, 마냥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인식해주면 나머지 사항들 다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자, 그래서 회계처리를 보면. 일단 기타 포가손익 여기 부채를 늘리는 기타 포가 아, 기타 포손익의 감소가 있겠죠. 그래서 7만 5천 원만큼 기타 포가손익이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자산을 늘리는 기타 포가손익이 있겠네, 그죠 17만 2천 500원만큼 자산이 늘어나요. 사회적 자산이 결국에는 순액은 두개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9만 7천 500원만큼 기타 포가손익이 증가한다. 를 여기서는 두 개를 물어봤죠. 단기손익과 그다음에 기타 포가손익을 물어봤으니까 이두 가지를 얘기해 를 주면 되겠다. 자 이게 이제 종업원 급여에 대한 상항이에요이 종업원 급여에 대한 내용이 어좀 복잡하게 어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텐데 뭐약한 시간에 걸쳐서 한 시간 조금 넘겠네 어 거기에 걸쳐서 서머리하고 그다음에 한네 문제 정도 네 문제 네 문제 정도 됐나요 어네 문제 정도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 보시면 알겠지만 방식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여러 번 반복을 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여기서는 아예 기말 현재의 그, 그 사회적임자산의 공정가치라든가, 또는 현재가치 금액이 제시가 됐잖아요. 사실은, 문제에서는. 근데 사실 그거를 구가라고 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좀더 복잡하게 나오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문제를 풀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음. 이게 이제 수익률이, 그, 사회적임자산의 수익률이 몇 프로였고, 그 다음에 뭐이자율이몇 프로였다.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져요. 수익률에 따른 금액과 그 다음에 이자율에 따른 금액을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정화치 차이를 재측정 요소를 다시 구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것들까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 정도의 문제만 풀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제 생각엔 감평, 음, 감정평가사나 또는 관세사 쪽의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느껴져요. 자, 고생하셨고요. 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